오늘은 일출 등산으로 시작한다 어제 먹은거 오늘 다 털어 줄게 아 무섭네 하지 말까 해가 뜨기 전 산은 진짜 무섭다 여기네. 잃어버린 이틀을 찾기 위해 올라왔다. 이제 집으로 가자. 뭐요? 왜또 올라가? 그놈의 잃어버린 이틀을 찾기 위해 오늘은 일출, 일몰, 둘다 조진다. 해지는 시간에 다시 올라왔다. 0 4 k g 감량 사실 먹은 만큼 빠진거라 별 의미는 없다 개토끼가 없는 날은 자유롭게 굴러다닐 수가 있다 내일 을 위한 유산소 운동 입니다. 어퍼컷 아카리스마 있어. <목소리> 어제 먹은 만큼 다시 빠졌다. 솔직히 많이 걱정했는데, 별일 없이 정상적으로 누워서 정말 다행이다. 먹은 만큼 운동하면 돼. 정말 당연하고 단순한 거잖아. 우리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.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본인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도, i came from the mud there'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's roots where i stand oh i've been running from the lawn me howling at the moon.